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I'm here to help you master English.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영어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복하며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영어채널입니다 오늘은 모음 E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E와 다른 모음들이 만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A를 살펴보았을 때, A가 모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음을 끼고 E가 뒤에서 A를 도와주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E 역시 다른 모음들을 만나면서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모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우선 모음을 살펴봐야겠죠. 모음은 A, E, I, O, U 모음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모음의 소리를 변형시켜주는 W와 Y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E의 소리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E라는 알파벳은 사용 용도가 매우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규칙을 찾는 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오늘 동영상은 E가 다른 모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소리가 날수 있구나 근데 옵션을 제공해 드리는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더 명확한 규칙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E가 A를 만났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E, A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소리가 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소리는요. E입니다. 글자가 두 개라서 길다 생각하시고 이 소리인데요. 이이 소리도 우리가 한글 '이' 혀가 아랫니 위나 아랫니에 닿는 소리가 아니라 혀가 아랫니 밑에 잇몸까지 내려가는 '이' 입 속에서는 약간 의의 느낌이 있는 '이' 소리가 나셔야 되는데요. '이' 길게 내주셔야지 '이' 에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소리는 '에' 소리인데요. 원래 이의 소리와 같죠. 원래 이의 소리가 에 소리가 나는데요. 그 길이만큼 짧은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에 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단어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READ 많이 보신 단어일 거예요. 읽다. read라는 단어죠. 이것이 현재 읽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read라고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 읽었다 라고 표현이 될 때는 read 라고 읽히게 됩니다. read는 길죠. read read는 짧죠. read mean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m-e-a-n 의미하다 라는 뜻인데요. 네, 여기서도 ea가 길게 e 소리가 났죠. 자, 이 단어가 과거로 쓰일 때는 m-e-a-n-t가 붙게 되고요. 발음은 meant 가 됩니다. 의미했다 라는 뜻이 되죠. led 이것을 lead 라고 읽으면 이끌다 라는 동사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led 라고 읽으면 납 철의 종류죠. 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이 소리인지 에 소리인지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쉬운 것 중에 하나는 ea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다 e 소리가 납니다. easy, 쉬운, 쉽죠? 그리고 east, 동쪽, 이런 단어들은 e 소리가 납니다. 한 가지 소리가 더 있는데요. ea가 a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소리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ea를 썼는데 소리는 ae가 나는. 제일 많이 보시는 경우가 great 좋은, 훌륭한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선 ea가 a 소리가 났습니다 e는 a와 다르게 ee 이두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 ee -E 소리는 ee -E 소리가 됩니다 이름 소리가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들로는요 feed 먹이를 주다 need 필요하다 seed, 시앗, see speed, 속도, free, 공짜, 자유, street, 길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끝에 있는 자음들은 t 소리를 내지 마시고 street, t, 바람소리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i 역시 세 가지의 소리가 납니다. 세 가지 소리가 많네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리는요. I 소리입니다. E는 희생하고 I의 이름 소리가 나게 도와주는 어떻게든 규칙을 끼워 맞추고자 하는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I 소리가 나는데요. 보실 수 있는 단어들로는요. Science C는 E를 만나서 S 소리로 변했습니다. Science 과학 Height 키 신장, 높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가 이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foreigner, 외국인들을 foreigner라고 하는데요. 여기선 이 아이가 이 소리가 났습니다. weird, 이상한. 이 아이를 아이 소리와 이 소리 두 가지를 봤죠. 이두 소리가 다 나도 괜찮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either, neither이라는 단어들입니다. either 는둘중 하나 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either 이라고 발음하셔도 상관없고 either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neither 는둘다 아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neither 이라고 하셔도 되고 neither 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리는 a 소리가 나는데요 there 그들의 대 h y 의 변형 모습 중 하나죠 wait 체중, 무게라는 단어의 EI도 A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EI는 I, E, A 이세 가지 소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O는요. 많이 사용은 되진 않는데요. 몇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O는 대부분 EO 소리가 나는데요. Neon, n e o n 형광빛에라는 뜻이죠. Neon, rodeo, 로데오 말을 타고 소를 쫓고 하는 로데오, rodeo라고 발음하죠이 o video, 비디오 동영상을 말하죠. Theory 수학 과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정의, 가설을 말하기도 하고요. 추측, 추론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People 이 예외라면 예외인데요. 여기서는 이 o가 그냥 이 소리로 들리죠. People,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EU는 U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회화에서 쓸 영어, 일반적인 생활 영어에서는 제가 추천드릴 만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휴, 간신히 하나 버렸네요. EW는 세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리는요. 이유입니다. few, 약간의 조금 new, 새로운 이 new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news, 뉴스도 있고요 newspaper, 신문도 있고요 newly, 뭐 새롭게 라는 뜻들도 있는데요 일단 NEW를 보시면 이것은 new, you 소리가 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jewel, 보석이라는 뜻인데요 발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주 워, 주, 주. 그서 주, 주, 주 워, 워. 혀가 앞니 뒤까지 올라오시는 주 워. 거기서 멈추시는. 네, 쉽지 않습니다. 주 워. 네, 이거는 연습 조금 하시면 좋을 거예요. E W가 L이나 R 뒤에 오면 U 소리에서 우 소리로 바뀝니다. f l e w fly, 날다의 과거인데요, "날았다"라는 뜻이죠. crew, 무리, 단체라뜻입입다다리리고 w 가가를만만서 시작할 할 때는 s -E w 는는 so, o oh 소리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ey를 볼텐데요. ey는 e 소리가 납니다. 이, e 와 같죠? 그냥 e 소리로 보시면 돼요. 지난 A 동영상에서 Y가 다른 모음을 만날 때는 E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E를 만나면서 E 소리가 나게 됩니다. E가 참 많네요. 그래서 EY는 E 소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흔한 단어들을 보시면요. key 열쇠, money, 돈, honey, 꿀, monkey, 원숭이 등이 있습니다. 뚜렷하고 선명한 규칙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가이드가 되고 여러분께 선택의 옵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 역시 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